있어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서는 가는데 순서 없다 긴장해 잘 따라오라고 로제님? 클로이님? 제클리님? 아이고야 아무래도 진입 중에 똑 떨어진 것 같네 죽음골에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우선 세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군. 아이고, 귀찮아. 날렸죠? 부원장님, 메피스터 아, 금방 합류해서 다행이다. 갑자기 혼자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로제는 어디 죠 네, 로제님과 제클리님을 우선적으로 추적하죠 죽음굴은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 조금만 방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만화석을 통해 제어하고 있지 소생의식에도 필요할 거다 마침 적기 있으니 어디 잘 활용해보라고 저 워프 장치를 쓸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디 보이냐? 바보들아! 그렇게 지성없이 행동하지 말랬지! <웃음> 구원자님! 위험합니다! <웃음> 그래, 그래. 일이 될줄 알고 내가 뒤치다 꺼리하러 온 거지. 에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껏 모은 고생이냐. 링겔 좀 빼볼까? 어? 레베카님? 강력한 파정이... 이런 건 결단력이 중요해. 불사형의 힘을 또 속히 보여주지 꼬마야 안 아프게 놔줄게 딱냐? 하! 간만에 힘좀 썼다 뭘멍 때려? 만화석이나 얼른 청화하라고 뭐야? 평소랑은 완전 딴판이네? 네, 놀랐습니다. 대단한 위험이네요. 하아, 여기 마물을 들은 항상 짜증나는구만. 빨리 쓸어버리자고. 내가 좀더 강했다면... 당신은 나에 비해 상대적 약자. 저는 그저 타깃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제클린... 어, 목표 조준 대상을 제거한봐 행복하게 해줄게 이 닌자 환영을 쫓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클린 이렇게 위험한 곳을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안 되지. 빨리 찾자. 반복해서 그런가? 뭔가... 점점... 긴장이 풀리는 느낌? 좋은 건가? 어? 제클린! 뒤가 비었잖아 좋아 디 한참 찾았어요 저는 분명 약해요 그래서 못 믿어올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없어지지 말아요, 제클리 목표 점령 린지의 환영을 포착했습니다 반경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재 만화 속이 활성화된 상태 의식 수행 반응 그래, 그래 그래야 우리 불사형이지 만화서 활성화… 아 린지를 되찾는 의식인가요? 오시는 동안 그런 것까지… <웃음> 감사해요, 구원자님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지? 기다려요, 린지 완벽한 전투였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린지! 바보 린지! 어디 가려는 거야? 죽음의 경계... 린지, 우리 말 들려요? 이게 바로 내가 속해야 할... 산뜰한다. 어? 어졌어 <놀람> <뒤, 뒤. 아치. 놀람> <놀람> 마지막으로 타나토스의 결정을 정화한다면 소생의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